가수 이솔로몬이 포맨의 명곡을 재해석해 묵직한 감동을 전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메이저나인 공식 sns를 통해 이솔로몬이 참여한 리와인드 포맨 안되는데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차분한 색감이 돋보이는 슈트를 입고 등장한 이솔로몬은 위자에 앉아 안되는데를 열창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실루엣 티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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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인드 포맨으로 재탄생하는 첫 번째 음원은 포맨 3기가 2011년 발매한 안되는데인데요. 국민 가수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솔로몬이 리와인드 포맨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해 또 다른 감성의 곡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담담히 털어놓는 감정과 이솔로몬의 섬세한 보컬이 어우러져 더욱더 애틋한 분위기로 재탄생했다는 후문입니다. 이솔로몬이 속한 국민가수는 솔로 프로젝트, 국민가수 컬러필름과 tv조선 국가가 부른다를 통해 음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솔로몬은 가요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솔로몬이 가창한 리와인드 포맨 안되는 데는 오는 3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입니다.